잉여맨 로블록스. 와우! 안녕하세요. 오. 오늘도 돌아온 로블록스 숨바꼭질. 자, 자, 오늘 일반 모드를 일단 한판 할까? 좋다. 일반 모드. 좋아요. 좋아요. 그리고 역시 술래는 늑대지. 오 마이 갓. 음, 아니야. 나 절대 아니야. 늑대야, 나 하면 말이야. 나는 어. 5분 동안 가만히 있을 거야. 그게 너희들을 더 화나게 할수 있는 방법이거든. 아, 그런 재미 없지. 구독자분들이 구독 취소해. 괜찮아, 내 유튜브가 아닌 걸여러분들 <웃음> 구독 취소하세요. <웃음> 아, 여러분들 진익대 유튜브 구독 취소. 아니, 막을 매니하면은 요루루가 순례하면 정말 재밌겠는 걸. 그러게 맞아, 맞아. 말이다. 요루루가 순례하면 진짜 재밌겠다. <웃음> 야 여기 요... 이 맵에서 마블마니아 하면은 진짜 요루루 정신 못차리겠다 맞아 그렇구나. 지금도 정신 못차리던데 그러지 말아줘 그냥 우리가 굴러다녀도 못잡을걸? 나와라 요루루! 나와라! 요루루! 아니 <웃음> 이거 요루루다 요루루다 아니 <웃음> 진짜네? 요매매야! 마끄럼 어떡해! 아 너도 너 연습해주려고 그러는거지 연습 좀 해봐 아, 대놓고 굴러다녀볼까 득대야 야이번에 우리 <웃음> 숨지 않을게. 우리 한번 잡아 봐. 아니, 이거 컨트롤 짱 어렵잖아. 그렇지. 근데 우리도 어렵다는 사실. <웃음> 아, 뭐이 정도 컨트롤이면에 앉아 지 충분히? 그럼. 야, 이거 어디에 숨을까? 이런이런. 이런. 이거 진짜 재밌겠다. 이 얘들아, 어디 갔 그래, 니 팀에 네. 바로 있는데 왜 잡지를 못해? 뒤에 있었다고? 여기 있잖아. 오, 주인 떼를 잡을 수 있는 기회? 기회 가 왔어요. 나를 잡아볼래. <웃음> 자, 슬래팅 <술래띠>, 요르르. 과연 <웃음> 잡을 수 있을까? <웃음> <웃음> 저, 저 안에 살았어요. 텔레포트 타고. 요르야 나를 <웃음>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왜 잡지를 못해? <웃음> 어, 하지만. 술래팀 어, 지금 쫓아하고 있어요 우리 그래, 얼른 일로 따라와 어, 못잡았어요 방금 아까 잡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야뭐딱디다려어 우리야 어, 정말 무섭구나 대포를 타고 따라와 버려 오 어, 잠깐만 잠깐만 여기 사람이 참 많단다 야야야야야야 야, 야, 야, 야, 야. 그리고는 어떡해 도망가 야, 여기 사람이 참 많아 야야야야 요리로 야, 야, 야. 왔다 요리로 왔다 요리 요로라드 잡히다니! 와 이건... 아, 요맨아 어떻게 잡힐 수야 이거 대박! 요로아트 잡히는 가문의 수치야! 가문의 수치이거 <웃음> <그치>? 가문의, <웃음> <웃음> 가문의 수치야! 오?! 요로야! <웃음> 날 도대체 언제 잡을라고 그래?! 뭘! <웃음> <멀루와. 웃음> <우리가 살아둘. 웃음> 가살아남을 이거 너 가문의 오. 수치! 오우! 가문잡수니 지시가문의 수치다! <웃음> 지시가문의 57대손! 지늦대 수치를 어, 남기다 5점을, 5점을 남겼다 5점을 남겼다 5점 덩어리 되어서 잡혀 로디야! 로디야! 잡혀 로디야! 잡혀 어디 갔지? 어 잡혀 요 잡혀 잡혀 요 잡혀 잡혀 아 잡혀 5 잡혀 야 잡혀 댕 잡혀 자 잡혀 이 잡혀 우 잡혀 5 잡혀 잡혀 댕 잡혀 를 잡혀 거 잡혀 잡혀 디 잡혀 기 잡혀 어 잡혀 아, 어? <웃음> 어, 여기 갔잡 아, 유요루루는나 위치 알아도 못와거이이 어딨어? 여기 아니네? 여기 아니고 이거. 이거, 이수 있어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거거야포이이잘 찾아보라고. 거 이거. 이거, 이이야요거이 저기 위에 노란 색깔 보여? 미끄럼틀? 거 이거, 이거, 이거, 거 예쁘기노가색깔 미끄럼틀 아 그러네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 없어 없어 없어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야야가누 야야 가누다누야 누가 누가 누가 누 어 오, 잠깐만, 쟤가안 되겠다. 내가 잡으러 가야겠어. 어디냐 <웃음> <웃음> 너? 죽여버리라! 뒤에서 뒤에. 할기? 아니 뻔. 가게 요리를 할수 있어? 네야, 넌 잡혀놓고 입이 어. 길다. 그러니까 한마음 음, 한마디 믿는데 미안어와못 어, 잡겠는데 이거? 땡땡이. 커트롤이안 되는데 있어? 이거? 뭐야? 또 쏙쏙? 아니 스피드가 달라 움직이는 스피드가. 댕댕이 컨트롤 실력 뭐야? 한 바퀴 돌려 아! 어! 어! 어! 야! 어! 잡았다! 야! 글로 떨어지면 어떡해! <웃음> 아, 다 잡았다! 일부러 잡혀준 거 아니야! 야... 이 댕댕이가 야. 일부러 잡혀준 거 같대 얼굴도 잘생기고 인성도 잘생겼네 맞아 야. 일부러 잡혀준 거지 너무 불쌍해가지고 울길래 역시 댕댕이야 <웃음> 역시 댕댕이야 이번 순례는 늑대가 있으면 좋겠다. 아니 난 요르가 한번 됐으면 좋겠어. 어차피 찬성하는 <웃음> 부분이야. 검선이야 나 이미 한번 했잖아. <웃음> 이번엔 좀 진심 모드를 써볼 써보, 써볼고 싶어. 너 여태까지 진심으로 안 했던 거야? 자, 이번에는, 사실 달걀이라고 있었어. 이번에는 <웃음> 랜덤이야. 아 이거 나다. 진짜 진입했다. <웃음> 오케이. 주인대 정도야. 간단하게 피해주지. 아, <웃음> 아 그냥 한숨 자고 올게 얘들아 나 진짜 그래, 그냥 와. 나, 진짜, 나 진짜 진심 모드로 게임할게 절대 안 잡히는 루트 아이야 울지마 여인아 우리가 진심을 해버리면 늑대 또 밤에 혼자 울어 이진아? 내인들이 <웃음> 시그머니의 57대손 0278 <웃음> 이수호님을 너무 예쁘지 마라. 뭐래? <웃음> 뭐래? 이 녀석들. 날 무시한 걸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주겠어? 와 미안해 늑대야 정말 잘못했어요. 그래 그 사과 한 번만 받아줄게. 오케이. 어 뭐야? 야 여기는 진짜 오오. 모르겠는데? 오오. 아! 나 굴러가 나 굴러가. 됐다. 어! 그 까비. 아치지 마치지마 아치지. 됐다. 완벽함. 벌러 갔는 나의 완벽함 명당. <웃음> 완벽함 명당. <웃음> 완벽함 3대장. 여기 오면은 세명 <웃음> 잡을 수 있음. <웃음> 헐. 어디에 가? 세 명이 숨은 명당. <웃음> 명당. 구독. 일로 와있 녀석들아. 오? 오이 왜 이게 안 잡혀? 오? <웃음> 오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늑대야? 어디 비해 안잡기대요 무처럼.. 무처럼 찾은.. 먹잇감인데 이걸 놓쳐? 오오오.. 오오. 오오. 오오 늑대야? 너는 안 되겠다! 오 늑대야! 잡아야지 늑대야.. 어, 제발 내 근처로 와주기를 바래.. 야, 늑대야, 해나가. 너는 안 되겠다! 오! 오! 오! 아! 늙혔어! <웃음> 늙혔어! 오! 늙혔어! 위해 주고 저 커비! 늑대야! 잡아야지! 위해 주고 아이! 늑대야! 와! 뭐야! 늑, 지나갈게요! 늑대야! <웃음> 늑대야! 뭐해! 야! 늑대야 응? 빨리 잡아! <웃음> 응? 절로 갈 건데요. 늑대 게. 늑대, 늑대가 갑자기 머리가 돌았나봐. 늑대가 돌아가고 있어. 미쳐 돌아가고 있어. 진짜. <웃음> 진짜, 진짜 미친 게 아닐까? 늑대의 하루. 지 마. 늑대야 진정해. 늑대가 술을 먹고 왔나봐. 안녕 <웃음> 얘들아. <웃음> 점핑 예 점핑 예에바 저빙야저빙야다 어? 같이 뛰어뛰어 룩배야 어? 뛰어. 뒤에 뒤에 뒤에 있어 못봤어? 우리, 우리 그래 못봤어? 우리 알려줄게 뒤에 있어 여 보이지? 여 보이지 아 봐봐 봐 어어어어 어림도 없지 룩배야 포탈을 찾아 포탈을 가만히 있어라올수 있겠니 거기서 뛴다고? 어올수 아, 있겠니 나도발이나하겠다 도발 <웃음> 아, 유 늑대야 너무 답답하다. 늑대야. 따라와 봐. 아, 정말 얘들아 나도 꼈죠. 늑대야, 거기 저기 저 뒤에 있는 저 게임기로 가 봐. 저맨 뒤에 있는 게임기. 저거 말고. 싫어. 안 가. 가봐. 그래, 거기, 안 거기, 가 봐. 야, 거기 맨디, 맨디, 거기 벤디, 벤디. 거기. 여맨이 짜증 거기. 났어? 그래. 저기 어, 여기서 거기, 가는 거야. 어디. 여기서. 알겠어? 안 들어가는데? 뭐? 오디들어어 야, 룸 아, 아 몰라, <웃음> 아거 <웃음> <명당이지? 웃음> <웃음> <아니, 알려줘서 몰라. 웃음> <웃음> 이거, 이거, 거이 진짜로? 진심이야여거 이거, 이거, 이거, 이이지 아니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이 그래 얘들아 안 잡을 테니까 나랑 그냥 야, 여기서 야, 놀자 가만히 나 있을게 이제 나만 잡은데 야여날 일로와서 나랑 충민아 추자유르는 남았어 나가 있을 거야 야 이제 또야걸어지니 <웃음> <에이>. <웃음> 놀아 나하나너 진짜 못한다 애들아 나 너무 화가 나 그때 그냥 정신을 못 차리던데 우. 자 어쨌든 오늘 로블록스 숨바꼭질 해봤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!